참외 농사하신 지 얼마 됐어요? 한 30년 됐어요. 작년에 매출이 얼마나 됐어요? 그 비밀인데, 한동이 한 천만 원 넘었습니다. 어어요첫 아, <웃음> 참외를 따고서 연속 착가를 시킬 때,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, 일단은, 이제, 뿌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, 어, 작물이 이제 노화 안 되게, 에,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. 그래서 이제 노화를 안 되게 하려 그러면은, 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뭐, 봉지 뜯으면은 가루거든요. 아, 가루예요 예, 예. 듬쪽 호수도 이제 더갈 수가 있고, 그런데. 분말가루네 이게 규산이에요? 예, 예. 한 달에 한두번 정도, 한 15일 간격로 쳐주면은, 어, 참외 품질에는 이제 아, 좋을 것을 생각합니다. 근 어. <웃음> 네, 저는 지금 참외의 구장 송주에 나와 있는데요. 이 밭은 이 참외 마이스터 30년 된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입니다. 과연 30년 마이스터가 갖고 있는 노하우 과연 뭔지? 지금부터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외농사 하신 지 얼마 됐어요? 한 30년 됐어요. 참외농사 30년 몇동 하시는 거예요? 참외를. 저는 한 17동 해요. 17동? 예, 예. 작년에 매출이 얼마나 됐어요? 그 비밀인데. 한동이 한 천만 원 넘었습니다. 아, 천만 <웃음> 예, 예. 야, 대충 탐나오네. 1억 한 8천 원. 네. 아, 그분 그거, 그거 부담은 더 하지. 2억 넘무었네 2억. 제일 처음으로 일기, 1기, 마이스트 일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예, 많이 도움이 됐어요. 하여튼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지금 촬는 30년이신데? 예, 예. 가꾸비신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? 아예 노하우가 많고 장우반에도또 회장도 되고 어, 가끔 강의도 나가는데 예. 어, 내 농장 이름이 미랄농장인데 솔직히 아낌없이 내가 다 나눠주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참외고 예.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참외고 네. 이거는 네 번째 참외고 아 2차 3차, 3차 쭉돼있네요 지금 예 예. 연속착가가 되고 있는 거네 지금 예, 연속착가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예. 거기 이제 꽃, 꽃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 계속해서 이제 꽃들이 예, 예. 계속 이제 벌들도 시이니까수정이또잘될것 같아요. 첫 참외를 따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참외를 딸때 그때는 보면은 참외 순이 다 이렇게 노화가 되고 다 가는데 이게 노화를 안 시키고 막 바로 이제 참외를 이어 달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참외를 이제 할 때는 이제 고품질 고품질을 이렇게 참외를 생산해야지만이 아, 농가에서도 참상실을 음, 받고. 많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첫 참회를 따고서 연속 착가를 시킬 때, 음.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, 일단은 이제 뿌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, 어, 작물이 이제 노화 안 되게, 네. 에,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, 이렇게 보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노화를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뭐 뿌리 발근제도 이어주고, 어, 그런 것이 있는데, 음, 규산을 이렇게 조금 여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논에는 그 글라이언트 글라이언트 글 썼는데, 이렇 보니까 음, 아주 생육이 좋은 것 같아요. 입도 좋고, 노화도 좀 적게 되고. 이게 지금 예, 예. 클라이언트를 쓰신 거예요. 예, 예. 고이 요, 깊고, 예, 예. 야물고, 저장성이 음. 좋고, 여러, 음, 그렇습니다. 저쪽에도 어. 있고, 앞에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예, 예. 이 펄이가 이렇게 건강한 게, 영양도 이렇게 잘 받고, 네. 산을 여니까, 글라이언트를 여니까, 뿌리 흡수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인산 분리도 이러면 잘 하는 것 같고. 거기서 보면 계속 이렇게, 여기 보면 참에 달리고, 여기도 달리고, 이쪽 달리있잖아요 와, 또 여기도 또 안에도 있고. 첫 참회, 이제, 지난주 수확했는데, 이제 일주일 뒤에 참회인데, 예. 다음주에 이제 이게, 어, 요참외를 수확할 것 같아요. 그게 뭡니까? 아, 여기 이제 글라이언트인데. 유기농업자재네요? 아, 예, 예. 유기농 하는 사람들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. 아, 유기농업자재고? <웃음> 예, 예. 오. 아, 여기 이제 규산도 들어있어가지고, 참외 이제 하면은 줄기도 이제 튼튼하고, 잎도 튼튼하고, 이제, 과육도 좋아가지고, 이게, 제가 이제, 어 자주 사용합니다. 언제부터 쓰셨어요, 그거를? 이거야? 아, 몇년 됐는데, 귀사는몇년 됐는데, 글라이언트 만난 적은, 어, 많이는 안 됐어요. 어, 참에 품질이 나쁘다든지, 어, 또한 나무에 이제 병이 많다든지, 그런데 쓰면은 이제 나무도 건강해지고, 품질도 좋아지니까, 너무 농사 짓기 힘들어요. 날씨도 안 좋고, 춥고, 비 오고, 흐리고, 뭐, 이러니까, 작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, 어, 사람도 많이 받지만은, 그러니까 병도 많이 오고 하는데, 글라이언트를 쳐서 그런지 그래도 아직도 이제 나무가 건강하고, 어, 우리 밭에 방금 들 들어 보셨지만은, 병이 아직 없어요. 뭐, 녹임병이라든지, 흰가루든지 뭐, 충도 물론 없지만은, 그래서, 환경도 잘 제어 우려가 해, 해, 주, 해주지만은, 이런 이제, 어, 작물이 좀 튼튼하게 크고, 어, 보약 같은 이런, 어, 글라이언트도 좀 쳐주시면은, 아,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봉기뜯으면은 가루거든요? 아, 가루예요 예, 예. 점쪽 고수도 이제 더갈 수가 있고, 그런데. 물말가루네요 이게 규산이에요? 예, 예. 규산하고 음. 미네랄이 혼합되는 것 같은데, 한 달에 한두번 정도, 한 15일 간격으로 쳐주면은, 아, 어, 참의 품질에는 이제 어, 좋을 것을 생각합니다. 한 대로 <웃음> 두 번. 예예.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가루가 고니까 뭐 약칠 때뭐 전혀 상관 없습니다. 어, 잎에 표도 안 나고 이렇게 치보면은 이때 참의 나무를 억제시키려 그러면 열말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 그냥 기본으로 이제 이런 영양제라든지. 약을 이래 섞을 때는 숨을 단말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, 이 가루가 미세하니까 거기 뭐 등쪽으로서도 잘 통과하고, 작물에 이제,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. 황토물 같네, 황토물. <웃음> 예, 예. 돌가루 성분이 많습니다, 원래. 또 모르신다고요? 아, 거기 이제 뭐 꽃눈 분화라든지 어, 이게 마그네슘도 들고 가슘도 들었는데, 이 캡이라 칸. 아, 캡마그? 예, 캡막은인데 보면은, 원래 한 마리에 40, 40성녀가 이렇게 치면은 조금 이제 잎이 까칠해지면서 이렇게 가슘 효과가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가슘도 들었고, 아, 어, 봉사도 들었고 막 이제 힘 들었으니까 이 참에 이제 품질 올릴 때는 이거 치면은 품질도 올라오고 이제 꽃 화분화도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섞어 치는데 농약이라든지 약을 혼용할 때이래 보면은 이게 엉키는 현상이 일어나야 그러면 이제 어이 길량적이라 그래서 안 좋은 건데 그럴 때는 치지 마시고 거의 이제 이렇게 혼용하면은 글라이언트는 다 혼용이 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약이라든지 어 영양제라든지 이렇게 혼용에 사용하시면은 농민들 좀안 편하시겠나? 이거 한번 치고 약한번 치고 하면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뭐한마 치면 되니까 두부 치고 한마 치면 되니까 어 품질도 좋아지고 이제 병도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. 뿌리가 상한다든지 잎이 상하면은 이렇게 또안 나오겠죠. 당도도 떨어지고. 속이 꽉 차지 않는다. 예예. 예. 아, 그걸 뭐라고 그러죠? 지금 하얀색 안에 있는 걸? 이거 태자부. <웃음> 참의 씨앗. 예예. 아, 예. 근데 그게 꽉 찼네. 예예. 예, 꽉 찼습니다. 김치이 없어. <웃음> 예. 에이. 너무 단데? <웃음> 예. 야, 아삭하면서. 아, 진짜 맛있어요. 하사가면서 당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워낙 고품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고품질이라는 게 소비자가 계속 맛있는 거나 이제 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보고요 조금 더 나은 맛과 식감 당도 요거를 좀 요청을 하시길래 이 제품을 한번 써보면 안 괜찮을까 싶어서 권해드렸는데 뭐 결과물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왜 네.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처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제품이 이제 강물질로 이제 이루어져 제이 있고 규산이 이제 좀 많이 들어, 들어가 있긴 한데 어 이렇게 연면 살포를 했을 때는 나무가 좀 까칠하면서 엽색도 진하고 일단 식물 자체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간주를 하고 농가분들 연면 살포를 시켜보면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전부 다 보면 아우 갑자기 나무가 되게 튼튼하다 이제 순이 나가는 개념보다는요 여기 있는 초세에서 나무가 튼튼하다 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니까 아무래도 입이 건강하니까 열매도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클라이언트를 모르는 네. 농가들을 위해서 사과시키는지? 아, 요 어, 제품이 이제 만능인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고요. 이제 사용하시기가 일단 너무 편합니다. 이게 어, 아까 했듯이 요 제품을 가지고 다른 걸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꽃으로 게할 때는 화분화제 치고 또뭐 억제도 되고 뭐 초세유지 그다음에 간주했을때 약간 식감, 당도, 뭐 경도까지도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혼용이 자유로우니까 사용하시면 분명히 뭐 응용해서 쓰시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Here we go.